안녕하세요 피트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23년형 더뉴 K3 순정 LED 안개등 장착입니다 23년형 모델로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출고된 차량입니다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서만 적용되는 LED 포그 램프를 장착하기 위해 입고되었습니다 헤드램프는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 할로겐 헤드램프로 출고되었으나 합법 인증 LED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모두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가장 먼저 LED 안개등입니다. 3구로 되어 있으며 l e d 만큼 시원한 색온도와 함께 악천 후시 만족할 만한 광량을 보여주게 됩니다. 순정품인 만큼 검사 통과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멀티펑션 스위치입니다. 출고 사용과 100% 동일한 방식을 위해선 다기능 스위치도 사양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참고로 단순히 미등 방식으로 연결하는 건 순정 방식이 아니며 검사 관련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안개등과 연결되는 신규배설은 순정 방수커넥터를 사용해 작업하며 전기시침사에 명시된 굵기를 준수해 사전에 재단 및 마감해 두었습니다. 접지는 링단자를 사용해 튼튼하게 고정할 예정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마스킹을 꼼꼼히 해 범퍼 탈거시 흠집을 방지해주고요.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공커버를 탈거 후 안개등을 장착합니다 미점등 상태에서도 훨씬 멋진 외관을 자랑하죠 K3에 맞게 만들어둔 와이어링을 달아줍니다 신규 와이어링은 콜게이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로 마감해 외부 이물질이나 물로부터 배선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으며 홀 고정용 타이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꼼꼼하게 고정하였습니다. 접지는 링 단자를 사용해 메인 접지에 튼튼하게 물려주었고요. 이제 실내 작업입니다. 에어백 모듈 및 스티어링 휠을 탈거합니다. 클락 스프링이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핀을 삽입 후 멀티 펑션 스위치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나사 풀림 방지 애를 허브 볼트에 도포한 후 손으로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 하고요 핸들 장착과 실내 배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범퍼 장착 및 배터리를 연결 후 작동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양쪽 모두 시원하게 잘 들어오네요 멀티펑션 스위치도 잘 작동합니다 계기판에 안개등 점등 표시도 잘 들어오고요 안개등은 미등 이상에서 작동하게 되며 오토로 설정해두면 별도 조작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레버를 이용해 온오프 할수 있고요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안개등에 달리는 세련된 모습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네요 악천호시 주변 시야 개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이상 23년형 더뉴 K3 순정 LED 안개등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